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메인 퀘스트를 플레이 중입니다 확실히 신막부터는 보스들이 엄청 강하네요 잠깐 체력 보는거 있는 순간에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크리티컬 안뜨면 괜찮은데 크리만 떴다 하면 비상이거든요 그래도 딜 자체는 잘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신막 1장 보스 잡는데 걸린 시간은 총 4분입니다 침막 2장의 첫 번째 부스인 에델리드는 어글핑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공격 안하고 있으면 NPC를 치고 있거든요. 이건 어글핑퐁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녹화 당시에는 제가 리셋 범위를 깜빡하고 안찾았는데 어글핑퐁 자체가 가능하니 맵 끝에 통로로 가시다 보면 분명히 NPC한테 어글이 튀어서 피해 고가는 시간을 충분히 버실겁니다. 근데 뭐 제가 햇빛 뜨는 것도 아니고 딜은 잘 박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20초간 빙빙 돌다가 잡는게 더 시간이 효율적인 것 같네요 아 여기는 진짜 피가 엄청 없길래 맞다이로 잡겠지 했는데 크리 터지면서 오히려 제가 죽을 뻔했네요 와, 딱 스킬 두 번이면 죽는 건데, 와, 이거 맞다이 하려다가 다시 할뻔 했군요. 신막 2장의 첫 번째 보스, 에델리드는 잡는데 걸린 시간 총 5분 20초 걸렸습니다. 자, 신막 2장의 두 번째 보스. 자, 여기 잠복 잡고 나면은 바로 보스 나오거든요. 자,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메캐스트 버튼 켜야지 공격 가능하거든요. 자 요것도 일단 어글핑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리스범이좀 알아보려고 움직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까지 가면은 어글핑퐁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제 보스 공격하려고 누르는 순간에는 자 이렇게 원래 보스가 등장했던 이 자리로 오게 되고요 딱히 보스를 공격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키를 떼는 순간은 원래 위치로 가기 때문에 다시 저 버튼 꺾고요 탭키, 자동사냥키 다안 먹힙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다가 자동 반격, 몬스터 자동 반격을 켜서 때리려고 했는데 아, 이 자동 반격도 먹히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시 평타로 쳐서 원래 위치로 데려와줍니다. 결국은 이건 어그리핑퐁이 어뭐안 된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어그리핑퐁이 되기는 하나, 어, 내가 공격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때까지 했던 방식대로 했고요. 아, 진짜 여기 보스도 정말 센게 40초간, 어, 데빌 체이스로 다 때렸는데도 죽질 않아요. 자, 이쪽도 크리 맞으면 아주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막 2장 전체를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막 지금 세번째까지 클리어하고요 네번째 하는 중인데 드디어 레벨 100을 찍었습니다 여기 레벨 100 보이시죠? 레벨 또 100을 찍게 되면은 업적 보상에 요거 영웅동료 계약서 받게 됩니다 자 이거 받게되면은 저번달 오링얘기에서와 이거 영웅이 안떠서 제가 전설 도전을 못했었죠 지금 딱 한개만 중복 한개 떠주면 되거든요 지금 요중에서 요또 중복이 떠주면 지금 바로 전설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받은 업적 중복이 뜰지 없는게 나올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나오는거구나 아 일단 누야뭐누야보면은 가지고 있는거지. 그렇지. 중복이나 중복. 자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여기 없는것들 뽑으려고 돌렸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저한테는 최초죠. 지금 이 계정을 만들고 이때까지 뽑기로는 제가 투자를 전혀 안했거든요. 현금 투자를.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첫 전설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과금 첫 전설 도전이죠. 자 이러면 중복 다 됐죠? 합성 갑시다. 자1트 최초의 일트네요. <웃음> 자, 지쿠스 누야모 아, 아체를 넣고 해봅시다. 와 이거 재밌겠는데? 설마는 아니겠지만 한번 첫 도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전설, 전설 가자 전설 전설. 오. 제발 이거 리스트안에라도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없으면은 좀 너무 험할 것 같고 자 최초의 도전 전설 가보겠습니다 쓰리 투원 가자! 전설 아 오케이 딱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누구냐 누구냐 전설 두.. 아 전설이 두개나 보이네 그러면 거의 없는데 아, 아 역시 1트에 나오는 그런 기적 단이는 없었네요 아 그나마 다행인거는 장판이 나왔습니다 장판 이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영웅이죠 괜찮네 쨈아겼어어 어, 장판 쨈아겼다 900투력 확보가 됐구요 아 근데 조금 뭔가 씁쓸하다 아1트에 나오는 그런 기적단이 없나 진짜 자 오늘은 지금 출석부로 여기 징벌자의 마성묘약 요거 3개까지 받았죠 저번 패키지 때 요거 5개 들어있는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여섯 개였나? 아무튼, 그거까지 사가지고, 아, 여섯 개였네요. 지금 총 아홉 개까지 모았거든요? 일부러 바로 안 바꿨습니다. 바로 안 바꾼 이유가, 이제 생산, 세공술, 여기 전설 마석 교환해서, 최대, 기만까지 지금 바꿀 수 있거든요? 아홉 개니까, 일곱 개. 기만 파말론 전설 만드는 게 일곱 개 들어가니까, 만들고도 두 개가 남게 되네요? 두개 남으니까, 어떻게 한 개만 어떻게 구하면은 지금 브로카이스 마석 전설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패치해가지고 제가 요거 어 부케 있는 것까지 옮겨왔고요. 36개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영웅 마석으로도 바꿀 수 있는 이황혼의 마석 정수 요것도 8 8개나 모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때까지 사냥으로 얻는 이황혼의 마석 정수 조각 요거를 제가 한번도 팔질 않았거든요. 얻는 족족 다 제가 교환을 해서 지금 존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 전부 다 마석으로 바꿔서 얼마나 또 전투력이 오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보자. 어또 교환이 가능하네요. 4개 4개 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 4개니까 92개네? 와 지금 벨리에타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당 4 8개니까 어? 요것도 한 몇주만 존버 타면은 한 번에 두 개까지 바꿀 수 있겠는데?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랜덤이어가지고 아 설마 중복 두번 뜨겠어? 요거는 지금 여덟 개 모으면 되거든요 요건 조금만 더 존버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전설, 전설 마석으로 바꿔야겠네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바꾸니까 저는 지금 기만, 기만은 바말론 마석 요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자리에 지금 딱 영웅 있거든요? 기만이면 여기지. 자, 장착 해제하고. 전설 마석 제작. 쭉 내려서. 자, 바꿔줍니다. 야, 이거 한번더할수 있네? 와, 이제 징벌자만 있으면은 기만 또 만드는데. 이거 아쉽다. 저거는 또 이제 계속 꾸준히 질러야되니까 이번 패키지는 안들어있죠? 한번씩 마스크패키지 좀 가격 괜찮은거올때 저것도 모아가지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좋아 좋아. 전설 와이 끝부분에 전설을 만들줄이야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었죠 와만육천이 오르네 한개가 차라리 여기를싹다 바꿀까? 제가 아직 다 못바꿨어요 지금 바쿤만 4개 만들고 여기 두 개, 루스칼 두 개, 남았는데, 아, 차라리, 어차피, 이 전설 마석 하려면은, 징벌자 어차피 못 구하니까, 지금. 보자,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루스칼까지가 여섯 개니까, 열두 번, 루스칼 두 번을 열두 번 빼면은, 여섯 개 나오니까, 어, 디눅스 하나까지, 총 지금 전설 세개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총세 개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거 싹 다, 전설로 오늘 업그레이드 하자. 이게 빼고, 여기서는, 지금 둘다 방어력이고, 여긴 치명타 저항에, 요건 막기잖아요? 어차피 막기 수치 자체가 엄청 고투록 아니면은 이득을 못 보니까, 저는 치명타 저항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세 가지 빼고, 자, 이렇게 빼면은 다 빛이 들어와있죠? 여기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계속 딱 맞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바꿔주고 장착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눅스 하나 남았네. 디눅스까지 이제 전설 다 만들면은 이제 무과금도 할수 있는 전설 마석 다 맞추게 되는 거죠. 브로카이스부터 그 징벌자 마석 들어가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과금이 조금씩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마석 교환은 다 했고. 그럼 요두 개는 이제 칸만 차지하니까 일단 다시 창고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이제 창고 들어가고. 자, 그리고, 아, 아직 멀었네요. 요거 120개 있어야지 지금 바꿀 수 있는데. 이번 모환네트 이벤트를 6 0개 챙겨놨거든요. 이거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좀더 사냥을 해야 할것 같고 길드? 내가 바꿨나? 길드 상인 가서 심판자또 한번 챙겨볼게요. 아안 바꿨네. 이렇게 매주 한 개씩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이거 꾸준히 사야 아까 저처럼 많이 모았다가 다 전설로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역 수집 어제 바뀐 거 지금 바뀐걸로 제가 하나 채워넣었거든요? 5강짜리.. 어, 어디있지? 어? 왜 안보이지? 솔직히 황혼 거를 넣기에는 조금 아쉽고 봉인함으로 아까 채워넣었거든요? 아 좌절의 숲이구나 여기 이렇게 5강짜리 이런식으로 대체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화가 지금 패치하고 좀잘 안돼요 문양쪽은 이쪽 강화가 너무 안되거든요? 차라리 봉인함 지금 헤렌디아 와가지고 봉인함을 엄청 많이 받은 다음에 그걸로 강화를 돌려서 수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캐스트는신막 3장에 여기 네번째 여기부터는 바로 170만 지역 여기 170만 지역 사냥하는데 와 이거 몬스터가 너무 아파요.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지금 이제 31마리까지 잡았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지금 스탑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요 200만까지 가겠죠 여기부터는 일단 너무 힘들어서 잠시 스탑하고 전트럭을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